아무네얘들은 음. 맛있다 먹응 음. 별로야? 음좀 찔거 응 찔거? 베이컨이 박혀있는 것 같아 응 음. 치킨 베이컨 언니언 음. 이래 햄버거 음. Thank you. He never looked good. 나는 왜 근데 이걸 팔아봤을까? 그래서 <웃음> 빼달라고 해야지. 했는데 또 까먹었어. 막, 아, 그치? 어해린오 마이 갓 와, 아니, 진짜 끝내주는 와, 와, 와, 네그 와, 완전 일자로 너무 좋아 해린 <할> 와, 와, 와, 와,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아초고먹 와.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응. 고 먹고, 먹고, 먹고, 먹고, 먹다 먹고, 먹 완전 밀크가 아닌 거같고살 다크 있는 거고아 그죠? This is white chocolate and it's got m o r o i n g a t u t h e b o t t o m 이 t 게부 o 져 어때? 녹지 그냥. 모 o 이니까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이거 커피 I don't k 이저저리바도 여기 있어요, 리마. 그 샌드 오리바를 갖고 있었구나. 그걸 가져가야겠다. Thank you. 이게 언니가 더맛 어떤 게더 나? 먹어볼까? 내 생각에 이, 이게 이게 조금 더 달거든. 음. 얘가 좀더 신맛 나. 너무 맛있어. 우리 코리아인데 먹을 수 있어 없어? 어디 있는데 코리안들가? 몰라. 있어 근데 먹을 수 있어. 이거 이거 하머스지. 응. 음. 얘는 치피, 병아리콩, 청류. 음. 음. 이거 아티초크. 음. 미쳤지. 음. 내가 다 좋아하는 애들이야. 음. 이 하머스랑 같이 먹으니까 빵에 참치 맛이 나. 음. 참치. 예 지금 찍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너막 하나씩 기다리는 모그 계속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계속. <웃음> 언니 <웃음> <웃음> 숙소에서 에펠탑 보고 싶대면 여기 보이네. 아 그니까 대박이네. <웃음> 어쨌든 이 정도라도 보이는 게 어디야 감사하지.